너가 여기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가 모은 것을 나에게 주면 너에게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어.. 그걸 어디다 두나요 일단.. 잡아봐 응. 넣었는데요? 책을 다시 가져가 보거라 예 근데 누구신데.. 누구세요? 아, 실례지만 잠깐 가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 뭐야 나는 얘네 거 주면은 얘네 거도 다 고시기를 해주는 줄 알았어. 잠깐 정리 타임. 아 이거 똥이랑 석탄이서 어쩐지 안 합쳐진다 했어. 어? 아 똥이었냐? 장성범의 이야기 제1 장. 어? 응? 너가 무슨 어, 짓을 한지 아느냐. 소희는 모로 옵니다. 제 잘못도 알지 못하는 널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널 연호 금고형에 처한다. <목> 제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목소리> 아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인간 바램을 들어준 것이 무엇이 문제야. 오히려 내게 고마워해야지. 다시는 인간의 바램 따위 들어주지 않을게요.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점지하여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지만, 네? 모든 게내 뜻대로 되기는 힘들더구나. 뭐야? 팔찌를 오른손목에 끼우면 망월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어... 이거 내거 아닌데 바꿔도 돼. 일단... 일단 내 가방, 일단 내 가방 챙겨. 망월목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님은 누구세요? 저기요!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왜? 네, 알겠습니다. 응? 헐.. 헐.. 다시 돌아왔네요. 일단.. 일단은.. 이거를 돌려줘야 되잖아? 그쵸? 어.. 그니까 일단은.. 산모미를 찾아서 돌려주고 그리고 얘한테서? 오물의 비밀 아 너무 비싸! 어? 미쳤나 은장이 자네 있는가? 어? 기술산 씨 아뇨? 아이고 내자네를 잡고 있었네 아이 나를 왜 찾으셨슈? 아이고 오늘 내 그내집 앞에 정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생대가 있었단 말이야 어. 네 같이 갔세 아 지금? 에이! 아, 아이고 저 거시기 뭐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오는 것슈? 아그렇지 기다리고 아이, 조슈, 조슈. 있을 텐데 이거 조슈 조슈 갑세 갑세 아이고 너무 느리네 이거 네 이것을 마시고 빨리 에? 가야겠으니까 자네도 한잔할 텐가? 아아 아, 술이요? 에이 여기 여기 네 이것을 마시면 빨리 갈수 있다네 어, 아, 한번 마시, 마시고 한번 빨리 가보슈 아이고 갑세 해. 어, 오! 빠르다 빠르다! 오! 어, 빠르다 빠르다 이거 뭐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 좋아 기술산시 이래가지고 술 마시는 거야? 아이고 이거 술을 마시면 기운이 이렇게 펄펄 솟으니 좋지 않느냐 와... 아니 이거 연옥에서 파는 술은 그냥 이승에서 파는 아이고, 술이랑 진짜. 차원이 다르네 왜 자네들 아, 모여 아, 있었는가? 진짜? 아, 이름 그렇게 선택하는가? 아유, 참, 이거, 이거. 어, 여기 사우도 오네. 네, 이 자를 야, 데리고 왔네. 아이 아유, 아유, 좋다, 좋다. 네, 여기서 사생대회를 열겠네. <웃음> <웃음> 우와. <와>. 사생대회, 고식기 그, 아, <웃음> 뭐예요? 그, 짝을 이룬 상대를 그려주고 나서 작품을 설명해주면 된다네. 짝을 네. 이룬 뭐요? 이리 와보게 여기 상자를 열어보겠나? 예. 여기에 여기에 그 서역에서 온 커다란 백지와 신문물 벼루가 있네 이 벼루를 왼손에 들고 그 백지를 오른손에 들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그 마음껏 역량을 뽐내면 된다네 와, 주제가 뭐라고 하셨쭈 짝을 잃어서 상대를 그려주면 된다네 그 짝을 잃어버린 사람? 짝을 이루고 나서. 아 이루고 나서? 아유. 근데 여기는 홀수인데 그러면은 술산씨도 같이 하는거요? 아이 그러지 그러지 나도 한다네. 아 네. 그럼 나는 술산씨랑 같이 할래? 아이 아유 나는 강철 쉬시? 어르신과 하겠습니다. 요, 아유 아유 인가. 아유, 어르신 이 오시죠. 아 저리 가거라. 나랑하자. 아유 그러십니까요. 아유 아유 아 어... 아유 아나랑자 나랑하고 싶어하는 거지? 아유 아유 나랑가자 사후전에 나랑갔자 그래, 나랑 그래 일로와라. 자네 밑에 가서 네, 한 게. 무엇을 이... 그릴 것슈? 이그 어... 상대를 그려주면 된다네. 아, 아 네. 상대의 초상화였슈? 네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내가 일다경의 시간을 주겠네. 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어, 앉아보슈. 차를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란 뜻이네. 네. 아 좋슈 좋슈. 자자자자 네. 자, 자, 자, 그려봅시다. 아, 좋네 좋네. 내가 또 자. 엄청나게 거시이기 때문에 음. 잘 그려줄 자신이 있지. 자왜 앉아라 뭐가 다? 에 정말. 자뭐 그려볼게. 얼굴 을 떨어지니까. 박치지 못로 그러십니까요? 어디 보자, 아이고, 어디, 아이고, 어디 보자. 일단 아이고, 일단 얼굴을 얼굴을 좀 그려야 되는데 어이 친구가 약간 조금 이렇게떠 있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 거참참그그그 그거기 앉으시오, 앉으시오. 자네 얼굴을 관찰했다. 아, 싶은... 오케이, 오케이. 야 나, 꼭 가만 앉으슈. 그래, 그래. 얼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산발이란 말이죠. 산범이가 이름이 괜히 산범이아니야산발이니까 아니, 저거... 삼범이 아니야 네. 하얀색은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 어, 어, 음, 저자들은... 음. 음, 저자들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없지 않겠네. 약간 음영도 좀 넣어주고 아, 네, 자네 그리고, 기대하고 있겠다. 어, 여기 이렇게 까만색 어, 띠 같은 거를 쓰고 있죠. 나는 아, 다 그려. 그리고 이게 약간 얼굴이 이렇게까지 누워지지 않은 것 같아. 사우자네 혹시 어. 그강철이사싸드인가 그래서... 조용히 하시고 인간 아, 아, 음, 자네 다 그려가는가? 아좀더 기다려줘 좀더 기다려줘. 알았다. 그렇자 아, 그리고 맞습니다. 눈이 뻘개 이거 하면 엄청... 계속 따라가지고있는데 전에 완전 괜찮은 똑같은데? 아이고, 완전... 왜? 왜? 엉덩이 가렸다. 언제까지 안돼 있어야 되는가? 아,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있어봐. 완전 똑같아요. 왜 어, 때리십니까? 완전 똑같애. 완전 똑같애. 진짜 완전 똑같이 그렸어. 기대해볼겠다. 아, 진짜 자자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완전 똑같이 그렸어 진짜! 아유 이리 오시게. 그.. 아, 진짜 이거 세기의 명작! 기다려 보시게. <웃음> 아 이거 자. 근데 얼굴밖에 못 그렸는데 괜찮은가? 이거 옷을 못 그렸는데? 아이 괜찮다. 내가 먼저 작품을 보여주겠어. 유후! 오, 아, 네, 뭐. 자! 왜잘 그렸는데? 아이고. 어 약간 좀소양의 향기가 아이고. 조금 나긴 하는데.. 그내 네, 단사호 네. 저자를 어, 볼 때마다 이거 호랑이 기운이 섰는듯 하여 이거 이거 이렇게 에이... 잘 그렸지 않을까 내가 뭔데 사호 저자를 보면서 호랑이 기운이 섰나 에이... 아니 그게 에이... 아니야 그... 아니 그, 그 멋진 기계에 내가, 내가. 어, 그 호랑이 그러니까... 기운이 날 수도 있지 그러 전에 아주 잘 그린지 아, 않았나 수상의 저자 알고 이거 사호자네? 마음에 드는가? 그건 내가 봤을 때 얼굴은 내가 조금 난것 같으나 이거 코가 마음에 드는가? 어... 코가? 왜 마음에 드는가? 그 호랑이의 저신감문을 포함이 됩니까? 아이고 이거 이거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구만 이거. 그래서 그렇지. 어, 어, 아유 좋구만. <웃음> 점령이 다 내가 보기에 어떤 것인가? 아유 솔직히 똑같지는 않은데 에, 약간 좀 뭐랄까 이승에는 이런 것을 캐리커처라고 하지. 어. 특징을 잘 잡았달까? 아유 그렇구만 그치? 아유. 특징! 아유, 호랑이! 아유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음, 좋구만. <웃음> <웃음> 이제 진짜. 내가 해보겠어. 다들 보고 놀라지 마시오. 아유 알겠어. 요기대돼는구보 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아니.. <웃음> 아니? 내가 아니 전에 이게.. 이게 <웃음> <기재한> <나은가? 웃음> 아난알것 같은데? <웃음> 아니, 내가 <웃음>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최대의 작품을 뽑아내는 것이었어. 아... 아니 이게 진짜 나랑 닮았는가? 아이고, 아주 아 똑같이 생겼구만 아... 왜 그러시오?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어벙하게 생겼단 말이냐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아방방한 느낌이 좀 있지 김순산 그 씨가. 그 자네 내가 자네의 징호를 하나 정해도 되겠어 아이뭐 알겠네 아방술사 맞뻤어. 아아... 어, 아방술산 뭐라... 뭐라고 하였는가? 어울리는구 어, 사자성어 같고 아주 굉장한데? 어... 어이, 사자성어 저희가... 같구만. 아무래도 네. 관리라 하면 호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아이고... 자네가 날 이렇게 신경 써줄 줄은 몰랐구만. 날 네, 고맙네. 파란색 이것에 공을 많이 들여 이 그림의 <웃음> 제목은 심이라고 정하였어. 아 아유 좋네 고, 좋네. 아니, 아 아이 참 고, 고맙네. 그그 강철이 자네도 이거 한번 보여주시게 <웃음> 어이? 아이고 어이? 어이? 아니, 아니 이게 뭐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음? 그 승대 자네 이거 그림이 훨씬 낫네.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무슨? 저거 승대 저자가 저 그림 안에 하나 더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아니 이거 아주 무슨... 나와똑 같이 생겼구만 이거. 사실 아니... 저게 진짜 아닌가?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아니 진짜 아니오? 아니... 이강철 전의 이거 그치? 그림을 여기? 꽤나 잘 그리는구나. 이거 역시 어르신입니다요. 제목은 뭔가? 이거? 반중여우네 아니. 아반중여우 아이고 이거 반죽대요. 아... 자네들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길을 봤다가 앞을 보시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극강의 초현실주의와 극강의 추상주의를 보는 것만 같아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이고도붙고보시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이고네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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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삼범이 전에 하시게. 아유, 아유, 아유, 어이, 아유 그래. 남자시었구만 아유, 아유, 참... 자, 나의 그림의 제목은, 왕왕대는 킹가시이다. 아유, 그래. 와 아니, 개구리 아니고 개구리! <웃음> 여기서 보게. 빨리서 보게. 음, 아나 아, 아, 거참 진짜 말 오이가 갑박없구만 진짜 아유, 아유, 이게 어디가 나요? 이거 개구아아야 똑같이 생겼어 뭐가 똑같애? 장산범전에 그림 손질 없었구만 아나 참나 똑같은 아유, 거라는 것은 아유, 말이지 아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말이요 거시기 이 그림의 이름은 뭔지 알아? 어? 그림의 이름은 산발이다 산발 의자 보셔 완전 똑같이 생겼어 자배워서보시오 어, 완전 똑같이 생겼어! 아니 잠깐, 상범이가 둘인데 이거? 어이 누가 상범이 졌 말이냐? 내 네, 우리 네? 집에 도쳐두겠다. 아, 좋아한다니? 네? 아이고이고이거 아, 이거 나만 손에받잖아 어? 아유, 맘에 든다. 아이고 아니, 저, 이거, 이거 제, 자네. 저게 어떻게 고양이란 말이야? 내 자네 수염까지 똑같이 그렸다. 저게 <웃음> 수염이란 말이오? 아유, 그래 그래. 아니, 저게... 촉하게 들어간 건줄 알았는데... 아이, 그럼 말이야. 에이, 자자, 이제 다 붙였으니, 내가 장원을 발표하겠네 자구, 잠깐,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구... 자 사실 여기서 뭐 <웃음> 그림 실력으로 보지 않고 가장 똑같은 것으로 본다면야 내가 가장 똑같이 그린 것 같네 아니 그러지 그렇지. 그러지 그, <웃음> 그 상품은 자네 그 집에 내가 갖다 놓겠네 어이 뭐길래 집에 갖다 놓는거슈? 아이그 깜짝 선물이 있네 에이 조슈조슈 좋슈, 좋슈. 에이 좋네 좋네 가보시게 아유고다 고생했네 출산이자네 내승대에저 그림을 보아하니 떠오르는 시조가 하나 있어 어이 어, 뭐요? 네, 뭐요 커다란 자갈돌은짱돌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짱돌이라니 <웃음> 아니, 아니 그 갑자기 그곳이 왜떠오른것이오그 보아하니 그저 뒤에 그, 있는 말인가. 돌과 아주 똑 닮았지 않소? 저거 보시오 아유 그래 어, 색이 좀 비슷하긴 합니고 음. 그 강철이가 어에 대해 하는 것이오 아, <목소리> 갑자기 살아도구만이 사람이 아유 그래 그래 다들 조심하시오 짱돌 어. 돌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는 맷돌 그렇지만 그래 음. 어, 어, 가시게 어, 어. 어이, 나도 가면 돼 그래, 저자가 야, 은근히, 은근히 시를 잘 알아 어, 은근히 시를 잘 짓네 음. 그 은양이 전에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실게 그네안 그래도 부탁할 것이 있어 서생대회 전에 전해를 좀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 딜블리 수업이 사은양이 딜블리 수업이 있습니다 아유 자꾸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는구나 심부름을 그래. 시키실 것이 있는 것입니까 고객님 아유 심부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부탁이네 무엇입니까 그 내가 자네에게 어제 실수를 좀 하지 않았는가? 아... 무슨 실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객님? 그, 그 오랑이 가죽 말이네. 에 아, 그렇죠 그렇죠. 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자네에게 해를 입힌 것 같아 정말 미안하오. 음... 미안하시면 뭔가 보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줄 것은 없고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게. 무엇이요? 네, 내 허나 강철 어르신과 친분을 쌓고 싶다는 말은 진실이었소. 그래서 내이 얼음과자를 가지고 왔다네. 얼음과자? 그래그래. 그래. 이 얼음과자는 어? 연옥의 요괴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요깃거리요. 강철 어르신께서도 맛있게 드시는 것을 내보았소. 오.. 어, 술산씨도 좋아하나? 아휴, 수산이 저자가 먹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강철 어르신께 꼭좀 전해주시게 음... 뭐 알겠어, 알겠어 안 어, 그래도 어, 없네 그러면 딜브리 서비스 전해 줄이는 비용은 얼마 주시는 걸까요? 요거 는줄 것은 없고 아유, 잠시만 기다려 보시게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제일세가제 가재. 에? 가제요 가재를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유 그렇지, 이거 내가 구워온 것이네 아 좋습니다. 그럼 해님 드릴블레스함이 출발합니다. 더 부탁드릴 곳은 없으신가요? 아유 그래 그래도 그래. 조심히 아, 가시게. 좋습니다. 아유, 아 혹시 저 거시기 그 장삼범 씨는 어디로 간거슈 아유 삼범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 음 알고 싶어 알고 싶 해님 드릴블레스함이 출발합니다. 뿌뿌뿌 아유 무슨 말인가? 아유 그래 조심히 가시게. 에 어, 어, 저쪽으로 건너가야 했던 것 같은데. 술산씨 아닌가? 뿌이뿌이뿌이 뿌이. 어이. 어이, 술산씨 어디가시오? 나는 주막에 가지 아, 거시기 에? 이거 술산씨 자 에? 이거 이거 선물이요 아유 이게 뭔가 아유 고맙네 고맙네 어이, 맛있게 드시게 아유 고맙네 고시이나 갑니다 뿌이뿌이뿌 잘가시게 자, 여기가 지금 누구 집이죠? 여기가 지금 장산범씨네 집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 저쪽으로 가야되네 어아 근데 왠지 이번에도 내 생각에 이번에도 불합 꿈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뭔가 이번에도 얼음과잘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딱 봐도 딱 봐도 이강철씨는 속성이 딱 봐도 불이잖아 어? 불속성인데 얼음과자를 먹는다고?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만 그런가요? 물기를 넣어? 네, 기분 좋지 않으니 말벌지 안나하지 않았나? 네 그런 오늘 자도 따로 자도 되는가? 그, 조용히 하시게 아니 대답을 해줘야 될거아까